네, 앞선 강의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었던 카페24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쇼핑몰을 도매매 상품을 가지고 와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샘플로 만들었는 사이트입니다.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이렇게 진열을 해서 쇼핑몰을 만들었고 해당하는 상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은 상품 페이지도 다 이렇게 넘어왔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카페24 일단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앱스토어라는 기능으로 가시면 이 도매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요 자, 관리하기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도매매 아이디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을 검색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상품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어느 카테고리에 등록할 거니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매칭을 클릭하신 다음 내가 몇 배의 이득을 취득하겠는지에 대한 판매가에서 얼마를 곱해줄지 여기에 계산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마진을 남기고 싶으면 추가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짜자잔 자 전송이 끝났죠 자이 상품으로 가면은 이제 제 쇼핑몰에 가면 이 상품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좀 전에 이 카테고리에 지금 상품이 이렇게 등록이 됐죠. 자 이제 이 상품이 등록이 됐으니까 제가 마켓 통합 관리를 통해서 제가 연동해놨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의 사이트에다가 해당하는 상품을 마켓으로 보내기 라는 버튼으로 해당하는 상품을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카테고리를 검색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등록하시는 마켓이 있으시면 마켓 선택하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이 상품이 맞춰서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바로 도매매에서 찾아서 원하시는 가격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카페24와 그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전체 마켓에 등록을 할수 있는 마켓 통합관리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개발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해당하는 상품이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카페이사 연동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주문 관리라는 부분에서 제가 어, 도매매를 통해서 주문했는 어, 연동했는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있는 상품은 지금 도매매 상품은 아닌데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 도매매 상품이라고 한다면 옆쪽에 있는 여기 주문 결제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제만 해 주시게 되면은 주문이 도매매에 있는 상품의 주문이 완료가 돼서 해당하는 내용이 도매매로 전송이 되고 어, 성장 번호가 기입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곳으로 배송 준비 중 배송 중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클릭으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